안녕하세요. 향기동동입니다. 오늘은요. 지난번에 이은 체장의 세 번째 이야기 체장암 세포, 세포의 세포 죽음을 유도하는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 오일은요.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이에요. 그것은 바로 유향이라는 약제입니다. 자, 유향은요. 여기 그림에서 보, 보시다시피 그 혀를 돌려줘서 어혈을 제거하고 암을 치료하는 약제예요. 그래서 활혈거어제라고도 합니다. 이 유향이라는 약제를요. 여기 증류추출법으로 오일을 추출하는데요. 바로 그 오일이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이에요. 이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암 치료에 관한 연구 관련해서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기 논문 자료를 어 보시면은, 음, 암세포를 동물의 피하 조직에 이식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러면 이 동물들을 대조군과 실험군으로 나눴는데요. 대조군은 이 암세포를 이렇게 이식한 동물의 종양에 아무것도 안한 겁니다 그리고 실험군은 그 암세포에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을 주입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이 종양의 크기를 비교를 했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컨트롤군, 아 컨트롤 군아 컨트롤 그니까 배조군의 종양은 크기가 변하지 않고 아주 더 큽니다 그런데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은 에센셜 오일을 어 주입한 그 실험군은 종양의 크기가 대전구, 대조군보다 훨씬 더 작아졌어요. 이처럼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과 암치료에 관련해서 많은 연구가 있고 그 연구를 통해 특히 체장암세포의 죽음을 유도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음 이렇게 좋은 음,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마사지 오일을 만들어서, 어, 발라주는 거예요. 자, 캐리어 오일과 프랑킨세스 에센셜 오일을 섞어서 등에 바르는 겁니다. 자, 여기, 체장의 위치에 발라, 발라주는 건데요. 등에는 많은 혈자리가 있습니다. 비수, 위수, 그리고 격수. 이 혈자리들은 체장, 체장염, 장 암을 치료하는 데쓴혈리입니다 그리고 체장암의 방사통은 허리, 등으로 이어지는 통증이에요. 바로 허리와 등에 이 프랑킨세스 에센셜 오일을 발라주시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체장염이나 체장암에 어, 이, 이 프랑킨세스 오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일상생활에서, 바로, 입욕제로 사용해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에센셜 오일을 3방울에서 4방울 목욕물에 떨어뜨려 섞어주고, 몸을 담궈서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자, 이 향마다, 에센셜 오일의 향마다 개인의 취향이 있어요. 그래서 호불호가 있으니까, 적은 양부터 섞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 체장암 세포의 죽음을 유도하는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